자 안녕하십니까 깍두기님들 어, 오늘도 즐고운국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4번부터 17번 해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멈춰있는 기획해가지고 멈춰있는 흰공에 빨간공이 부딪혀 흰공이 움직였다 하고 하자 했으니까 기획을 밑줄 쳐놨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겠죠 자 흄은 나왔습니다 흄 그래서 어떤 철학자라는 것은 알죠 그래서 철학자 한명 나왔으니까 이거 입장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흄이 앞에 왔기 때문에 사실 흄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자 빨간 공이 흰 공이 부딪힌 사건과 흰 공이 움직인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요건을 제시했다 했으니까는 세 가지가 나오겠죠 첫 번째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어야 된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어야 하고 그리고 원인과 결과 시공간적으로 이어서 나타나야 한다 다른 시공간에서 나타나면 원인과 결과가 어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리고 원인과 결과 사이에 항상적 결합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항상적 결합에 이렇게 따옴표 쳐 가지고 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전문 용어라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적 결합이란 해가지고 란이 나왔습니다. 맞죠? 이란 이거는 이제 정의 정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공이 움직이, 움직여 부딪힌다면 같은 식으로 공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해서 항상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다음에 그러나 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나 리드는 위 사례와 같이 휴이 말하는 세 가지 조건이 성립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했으니까 리드는 휴미랑 다른 입장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어세 가지 조건 성립하는데도 불구하고 성, 그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자유의지를 가진 행위자만이 원인이 될수 있다. 그래서 리드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하면 행위자만이 원인이 될수 있다고 라 보았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행위자인과 이론에서 자 그러면 행위자만이 원인이 될수 있다 그래서 행위자인가 이론 앞에서 설명한 게 여기 리드의 입장이 행위자인가 이론이겠죠 리드는 원인을 양면적 능력을 지녔으며그 변화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존재로 규정했다 해서 원인은 이것이다 라고 나왔죠 그리고 양면적 능력은 모르잖아 맞죠 마찬가지로 따옴표를 쳤습니다 그건 개념어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산출하거나 산출할 수 산출하지 않을 수 있는 능동적인 능력이다 해가지고 이 부분 밑줄 쳐야겠죠 자 그리고 행위자는 어, 결과를 산출할 능력을 소유하, 소유하여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변화에 대한 대책임을 지을 수 있는 주체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행위자 인과 이론이니까 양면적 능력을 가진 책임 있는 존재라고 규정했으니까 양면적 능력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행위자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행위자죠. 여러분이 어, 결과를 산출할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어 등급이 뭐몇 등급인지 모르겠지만 그능그 그 결과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 책임을 질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노력하면 성적이 바뀔 수 있겠죠. 자 리드는 진정한 원인은 행위자라고 주장한다라고 해서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빨간 공이 흰 공이 부딪혔을 때흰 공은 움직일 수만 있을 뿐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빨간 공은 행위자일 수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말이 갑자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완벽하게 모든 그 질문을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 경험 론자인 리드의 겨, 관점에서 그럼 리드의 관점이 나옵니다 경험 론자라는 거네 자 그래서 경험 론자는어 보이고 느낄 수 있는 것만 믿는 거죠 그래서 어 관찰에서 보면 관점에서 보면 관찰의 범위 내에서 행위자는 오직 인간뿐이다 인간뿐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흰 공을 움직이 하기 위해 빨간 공을 굴렸고 흰 공이 움직였다면 그 사람은 행위자이고 흰 공이 움직인 것은 결과에 해당한다 그래서 리드는 이와 같이 결과가 발생하기 위해서 행위자가 양면적 능력을 발휘해야 하며 자 결과가 발생하려면 뭐 해야 된다? 양면적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의 의욕이 항상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그래서 항상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말을 했잖아. 그냥, 그냥, 그냥 그런 거야. 알겠죠? 거기에 대해서 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제 조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리드는 의욕이 정신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았다자 의욕은 정신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다. 자 이와 관련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양면적 능력의 발휘에 결합한 의욕이 또 다른 양면적 능력의 발휘로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또 다른 의욕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자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친구들 이 부분은 주장이 있을 수 있다죠. 그래서 이런 주장은 리드의 입장입니까? 아닙니까? 리드의 입장이 아닙니다. 리드를 비판하는 입장이죠. 봐봐. 여러분 의욕이 의욕을, 의, 의욕이 생긴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의욕이 생기기 위한 의욕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욕이 생기기 위한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욕이 생기기 위한 의욕이 있어야 되고 그 의욕이 생기기 위한 또그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 반복이죠 그런 주장을 말하는 거겠지 자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리드는 의욕과 같은 정신의 내재적 활동은 행위자의 어 잠시만 어 내재적 활동은 행위자의 양면적 능력 발휘는 의욕을 일으킨가 그것의 결과인 의욕 자체를 구별할 수 없는 것이라 보았다 그래서 의욕과 같은 내재적 활동은 어, 의욕의 일으킴과 의욕 자체를 구분할 수 없다 그래서 의욕의 일으킴이 곧 의욕이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어, 의욕을 위한 의욕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의욕을 일으킴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능력 발휘 자체가 의욕이므로 또 다른 의욕이 필요하지 않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그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A라는 말이 어렵잖아 그러면 A는 무엇이다 해서 B라는 말을 합니다 B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또그 A는 c 다 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게 나와 있는데 이 설명을 또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라는게 나왔습니다 그럼 또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겠죠 자, 의혹과 사건이 항상적으로 결합한다고 보는 리드의 견해에 대해서는 사건의 원인이 행위자가 아니라 의혹이라는 반론이 가, 가능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이제 반론이라고 직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사건의 원인이 행위자가 아니라 의혹이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이것도 어, 리드의 견해와 반대되는 내용인데, 자 이에 대해 리드는 항상적 결합만으로는 인간의 필연성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했다 그래서 항상적 결합만 있, 결합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 양면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 의욕이라는 것은 양면적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없기 때문에 행위자만이 행위자만이 어, 행위자만이 그 어떤 결과 인과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리드는 기의 원인의 문제도 해결해야 했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봐봐, 친구들아. 여기 1문단에서 뭐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휴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얘기를 했고 리드는 그휴미 말하는 세 가지 조건이 성립해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원인으로서 행위자만이 원인이 될수 있다 해서 행위자인과 이론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왔습니다. 맞죠? 그러고 나서 어 리드의 입장에서 어 문제점 반론을 잡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재반론이 나왔습니다 맞죠 그러고 나서 기회의 원인의 문제도 해결해야 했다 이거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기회의 원인 문제 이것도 이제 다음표가 있으니까 어, 중요한 개념어 겠죠 자 당시에는 중세 철학의 영향으로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비롯한 사건들이 진정한 원인은 오직 신뿐이며 행위자는 기회의 원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해서 기회의 원 행위자는 기회의 원인이다. 그러면 기회의 원인이 뭔데라고 생각 이 들겠죠. 그래서 기회의 원인은 일상적으로는 마치 원인인도 보이지만 실제로 진정한 원인이 아닌 것이다라고 설명이 주어졌습니다. 리드는 이러한 입장에서 경험주의적 경험주의 관점에서 배격했다. 그러면 친구들아 봐봐 지금 이 말은 아, 이 말은 리드의 입장과 반대되는 내용이죠 배격했다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배격하다는 것은 반대 입장인 거잖아 그래서 그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행위자의 의욕과 행위뿐이며 행위의 신이 개입한다는 것은 하는 것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이 사건의 진정한 원인이 될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리드는 궁극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행위자에게 달려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인간의 주체적 결단에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해서 어, 리드의 입장에서의 의, 의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거죠. 어, 내가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것도 어, 신의 뜻이다. 다 누구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어, 그,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 원인이 될수 없다 그래서 신이 점지한 결과가 아니다 라고 리드는 말을 한 거죠 자위글에 나타난 리드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행위자가 될수 있다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여기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행위자가 될수 있다 행위자만이 원이될수 있다 오직 자유의지를 가진 행위자만이 그래서 어, 맞는 말이죠 일문단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자, 변화를 산출하는 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는 행위자이다. 자, 친구들아, 봐봐. 이게, 어, 변화를 산출하는 능력. 친구들아, 봐봐. 여기, 흉 입장에서 봐봐. 인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 인과 관계라는 거는 원인과 결과에 의한 어, 변화가 일어난 것이잖아. 맞죠? 변화를 산출하는 것은 지금, 어, 행위자라고 볼수 없잖아 지금 여기서 행위자라는 말이 없잖아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아 어, 의혹과 사건이 항상적으로 결합한다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 사건이 사건의 원인이 행위자가 아니라 의혹이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그래서 변화를 산출 능력을 가진 것은 어 의혹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모든 존재는 행위자이다 이런 것은 조금 어 과장된 것같아 그래서 아리까리합니다. 그래서 아리까리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어 아리까리 하니까 이 색으로 해두겠습니다. 자, 인간의 의욕은 정신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수 있다. 어디 있죠? 이런 내용이 어 하나의 사건이다. 하나의 사건이다.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 리드는 의욕이 정신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지문 속에 이 문장이 있는가를 찾는 겁니다 아 그리고 항상적 결합이 존재하더라도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에서는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휴미 말했잖아 어, 항상적 결합이 있어야 된다 근데 항상적 결합이 존재하더라도 리드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 세 가지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행위자만이 원인이다 라고 했다 그쵸? 그러면 그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자 휴이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라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방금 읽은 그 부분이죠 그러면 다른 건다 맞아 근데 2번은 아리까리 하단 말이야 그럼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2번입니다 야 문제 풀때 모든 걸다 이해하고 풀어야 돼? 아니야 가장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소어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다양한 분야의 질문에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까? 맞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따질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대학 수학 능력 평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15번 위글을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면 리듬 빨간 공과 흰 공에는 양면적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겠군 맞죠? 양면적 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어, 여기 변화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존재 그럼 변화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존재는 누구야? 행위자 그렇기 때문에 흰 공, 빨간 공은 사물이기 때문에 양면적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겠죠. 리드 입장에서. 자 리드는 빨간 공과 흰 공의 움직임이 시공간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았겠, 보겠군. 움직이면은 시공간이 이어지지 않는다. 친구야. 자, 봐. 부딪혀 흰 공이 움직였어.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지. 그러면 시공간이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시공간이 안 이어져 있으면 어떻게 인과관계가 성립합니까? 맞죠? 그래서... 어, 부딪혀서 움직였다 그러면 인과관계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이어서 일어나는 거다 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3번 리드는 빨간공이 흰공에 부딪힌 사건은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될수 없다고 보겠군 빨간공이 흰공에 부딪힌 사건은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까? 어디 서할수 있지? 행위자만이 원인이 될수 있으니까는 사건 자체는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될수 없는 거잖아. 행위자만이 원인이 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답은 3번도 맞는 말이고 흄은 빨간 공과 흰 공의 움직임에서 항상적 결합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흄의 입장에서는 여기 항상적 결합이 있어야 한다. 그럼 원인과 결과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5번 봅시다. 흄은 빨간 공과 흰 공이 부딪힌 사건이 흰 공이 움직인 사건의 원인이라면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 것일 수 없다고 보겠군 자 친구들아 봐봐 여기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제시되는데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야 되는데 그러면 봐봐 부딪힌 사건이 흰 공이 움직인 사건의 원인이라면 원인은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야 되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간단하죠? 자1 6번 봅시다 A 기의 원인 어, 기의 원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가장 적절한 문제죠. 자 A를 제기한 철학자들은 A를 제기한 철학자들은 리드의 입장에 반대되는 내용이죠. 자 리드의 행위자 개념을 긍정했다고 볼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 리드가 얘네 그 A를 제기한 어, 철학자들 철학자들을 깠잖아. 그렇기 때문에 리드는 리드의 행위자 개념을 긍정했다고 볼수 없지. 왜냐하면 어, 이 A를 제기한 철학자들이 더 먼저 먼저 얘기한 거잖아. 중세니까. 자 A와 관련하여 리드의 대응은 행위자인 인간의 주체성을 부각한다고 볼수 있다. 자 A와 관련하여 리드의 대응 궁극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행위자에 달려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인간의 주체적 결단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맞죠. 그러니까 답은 2번. 뭐야 계속 2번이고 자 이번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3번 어 a 의 해결을 위해 리드는 행위자가 기회의 원인이 될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볼수 있다 a 의 해결을 위해 리드는 행위자가 기회의 원인이 될수 있음을 입증했다 자 친구들아 봐봐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어, 거를 알아 가야 됩니다 자 친구들아 봐봐 서술어를 잘 봐야 됩니다 어, 자, 기의 원인은, 아, 자, 행위자는 기의 원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어떤 철학자들이죠. 자, 기의 원인은 진정한 원인이 아닌 것이다. 하고 나서 리드 입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봐봐. 경험주의 관점에서 배격했다. 어떤 관점에서 배격한 겁니다. 관점이 달라지면 긍정할 수 있는 문제죠. 그리고 그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행위 뿐이며, 어, 신이 개입하는 것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원인이 될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러분 주장했답니다 주장했다니까 입증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야 입증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 증명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냥 주장일 뿐이라고 이론이 왜 이론입니까 주장하는 거니까 입증이 됐다면은 모든 거에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입증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입증이란 말이 안 나오잖아 맞죠 자 그리고 A를 제기한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르, 행동을 일으키는 진정한 원인을 인간 자신에게서 찾았다고 볼수 있다 A를 제기한 진정한 원인을 인간 자신에서 찾은 게 아니고 신에게서 찾은 거지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그래서 어, 신이 곧 원인이다 신이 개입하는 것 진정한 원인은 오직 신뿐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4분도 틀렸고 5번 A를 제기한 어, 철학자들은 인간행위의 원인을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으로 한정지었다 인간행위의 원인을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건 자 친구들 봐봐 여기 신이 개입하는 것은 리드의 입장에서는 어,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나와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 철학자들은 행위의 원인을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건으로 한정지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쉽죠? 자 17번 보기는 철학자들이 나눈 어, 가상의 대화 일부이다. 위글을 바탕으로 가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했을때 가장 적절한 것은 리드에 따르면 의욕은 행위자의 양면적 능력의 발휘에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의 발휘는또 다른 의욕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내가 아까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있네. 맞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내가 글을 읽으면서 생각한 게 문제 나와야 돼. 그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 거야. 알겠죠? 이 문제를 딱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 그게 문제에 나와야 된다니까?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이 1등급이 나오는 거라고. 자, 이 연세는 끝없이 이어질 수 있고, 의혹에 선행하는 의혹이 무한해질 필요가, 있, 무한히 필요해집니다. 그렇다면 행위자는 어떤 의혹도 일으킬 수 없고, 없어 어떤 행동도 할수 없어야 됩니다. 자, 의혹의 무한 후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문제가 그 문제가 이름이 있는 문제였네. 이름이 문제, 있는 문제였어. 의욕의 무한 후퇴 문제. 자 그럼 리드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거야? 의욕의 무한 후퇴 문제는 여기 있잖아. 여기. 의욕과 같은 정신의 내재적 활동은 행위자의 양면적 능력의 발인 의욕을 일으킨가 그것의 결과인 의욕 자체로 구분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의욕을 일으킴의 경우에는 행위자 능력 발휘 자체가 의욕이므로 또 다른 의욕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양면적 쫙 읽어보면 은 어, 양면적 능력의 발휘와 그결과로서의 의욕은 구별될수 없다. 이 말이 맞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네. 간단하죠? 뭐 다른 게 답이 있을까? 자, 의욕에 따른 연쇄는 관찰 범위 내에 있다. 이거는 해당사항 없는 얘기고 양면적 변화를 산출이것도 수... 나오지 않는 얘기. 그 다음에 양면적 능력의 발휘에는 의욕이 항상적으로 결합한다? 이것도 해당 사항 없는 거야. 의욕이 무한 호텔랑 의욕과 무관하게 정신적 사건이 결과가 될수 있다? 그런 말은 없잖아. 자, 그래서 다음은 3번 밖에 없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문제 3번 해결됐죠 자, 친구들아 내가 방금 어, 이걸 딱 보자마자 보자마자 이게 여기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었죠. 친구들아, 이지문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맞죠? 말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어, 저의 머리로는 다 기억을 할수 없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태그를 붙이듯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문단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다 2문단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다 3문단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었다 4문단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었다 한 문단에는 한 가지 생각만 있으니까 그 문단별로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위치를 기억하는 겁니다 알겠죠? 모든 내용을 내가 기억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쓸 때는 이 문단의 구조를 통해서 글의 구조를 통해서 어, 시, 그 아주 그 정형화된, 정형화된 구조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문단별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기억을 하면 은 어, 드라마 스토리처럼 기억이 되는 거지. 드라마 뭐 1화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기억을 못하지 1화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뭐이 장면은 몇 화에 나왔는지 그런 건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전체적인 스토리는 기억을 할수 있잖아 그래서 이 글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쓰는 글과 다르게 어 문단별로 문단의 구조가 쫙 있습니다 구조가 딱 맞게끔 적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문단별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요약하는 걸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의 국어 실력이 늘 겁니다 자 오늘까지 잡소리가 많았는데 깍두기 힘들 어. 들 불철주야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